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암 유리창을 닫기 위하여 앞 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8 가단 2일사2336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대화를 나눈 최초 목격자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본네트 등 차량 전면부를 헝겁으로 닫고 있었던 것을 보았고 망인과 인사를 나눈 후 걸어가다가 억소리를 듣고 와보니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망인이 앞 범퍼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위진술 및 이에 근거한 변사발생보고, 내사결과보고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사건 트럭의 앞유리창을 닫기 위하여 앞 범포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사건 트럭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앞유리창을 닫기 위하여 앞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왕인이 부주의하여 미끄러져 추락하였기 때문이고 앞유리창, 앞범퍼 등 기타, 피보험 자동차의 고유장치가 어떠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따라서 망인의 위사고로 인한 사망은 이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, 즉 비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